자 하이구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다음 떡밥이 던져졌습니다 넷마블의 떡밥놀이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자구요 일단 하트가 깨사지고 있고 브로큰 하트 아, 브로큰 하트 뭡니까 가슴이 부서졌어요 마음이 아프다 상처 솔직히 말해서 딱 뭔지 바로 막 떠오르는데 근데 장담할 순 없어요 약간의 다른 의견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번 떡밥을 계기로 그래도 의견이 대개 하나로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댓글들을 보면서 포럼 보면서 또 다른 가능성도 있잖아 어, 내가 옛날에 떡밥 추리대할때막 확실하다 이 자식 이래 놓고 틀려가지고 린틀 진짜 개욕먹은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보자고 자 일단 후보자 명단 한번 봅시다 일단 솔직히 말해서 제일 유력한 이것은 마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~ 마일 그다음에 어~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고서가 예 쉽게 고서 뭐 이런 느낌의 지금 어 의견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신왕 멜리 마신왕 젤드리스 그 다음에 마신왕일 것이다까지 어 이렇게까지 뭐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엘이다 요거는 제가 보기 거의 이게 답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첫 번째 떡밥에서 봤을 때요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됐단 말이야 근데 더 홀리워 해서 성전이다 그래서 이건 어쩌면 성전 자체 를 어, 말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어, 혹은 어, 어두운 마신의 힘과 천사 빛의 힘이 공존하는 캐릭터다 어, 그 두개가 어, 합쳐졌던 캐릭터다 이런 얘기일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보자면 마엘쪽이다 이거죠 요거, 음, 아닐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헷갈렸어 왜냐하면 마엘이 10개의 계금을 다 모은 사람은 아니었거든 근 10개의 계금이 다 모였다? 야 이거 마신왕이구나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마엘 쪽으로 의견을 지금 어, 힘을 실어 보자면 뒤에 이제 10개라고 나왔어요 10코맨, 10코맨드멘츠 어? 10개다 그래서 이게 10개의 개금이 모이는 게 아니라 그냥 10개를 의미한 건 아닌가,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. 야, 10개다, 이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다. 그럼 점점 더마일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. 그죠? 근데 만약에 이거를 10개의 개금이 모인 거다라고 봤을 때는 마신왕 쪽 계열 얘기일 수 있습니다. 아그 다음에, 어, 이번에 공개된 게 어, 하트가 깨사짓어요. 이걸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, 한 가지 해석은요, 마일 쪽으로 가보자면, 어, 실현, 시련, 실연의 상처입니다. 예. 우리 애니 보면서 마엘 자석을 보자면 에스타로사라는 그 자석 자체가 완전히 그 사랑에 그 사랑을 갈구하는 게 너무 크고 그것이 좌절돼서의 상처가 너무 큰 캐릭터인 거거든. 아,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사랑이 깨어졌을 때 누구나 슬프지만 빨리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,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있는데 그실연의 상처라는 게막 10년 이상씩 가슴이 품는 사람도 있거든요. 성격에 따라 다른데 어 에스타로사의 성격은 거의 그것에 집착할 정도였던 것 같아요 걔 돌아보는거지 애가 그래서 완전 그걸로 인해서 애가 막 뒤틀려 가지고 막 이렇게 될 정도로 어 사랑의 도란 자석이다 어 누구? 엘리자베스에게 그지? 엘자베스 그렇게 매력있나? <웃음> 그 정도는 아니던데. 어쨌든, 어, 우리 엘리 팬, 팬들 많죠? 어, 충분히 그 정도 되나요? 엘리 매력이? 그 정도라고 보자고. 그렇게 봤을 때요 장면은 마엘이다. 맞죠? 어, 마엘이다. 근데 저 하트가 되게 보석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의견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고서다 댓글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고서일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 고서는 여신족과 마신족 둘다 연관성이 매우 깊다 아 연관성이 매우 깊다 라고 표현하셨고 음, 연관성이 깊다 연관이 있긴 하지 어, 그 다음에 휠체어를 탄 고서는 개금을 가지고 있다 어, 그러니까 요게 어, 휠체어를 탄 고서는 개금을 가지고 있다 약간 쉽게 고서를 표현한걸 수도 있다 요런 의미인 것 같고요 요 부분이 이제 어, 고서는 여신족과 마신족 둘다 연관성이 매우 깊다 이렇게 해서 이게 깨진 게 고서의 그 진짜 마음 깨사지잖아요 그걸 표현해서 고서가 나오는 걸 수도 있다 지금 약간 고서가 그렇게 센 고서는 안 느껴진다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글쎄요 하여튼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 그냥 들으만 놓으시고 오히려 마엘 쪽을 봤을 때 마엘이 또 고서의 진짜 마음 이 하트를 뽀사쁘잖아요 그걸 표현한 걸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음, 고서의 마음을 깨뜨린 마엘이라고 확신 됩니다 아시는 분도 있었고 마일이 고서 하트 펜던트 깨뜨렸던 스토리 있었는데 아, 그래서 더 마일인 것 같다라는 댓글도 있었고요. 자 마일 쪽으로 많이 기울이졌습니다 지금. 자 그다음 마신왕 멜리다 쪽의 의견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. 어그 근거를 한번 들어보자면 일단 성전이었고요 이게. 어 그분들이 추리로 가자면 이거는 성전이다. 그 다음에, 어, 10개의 계금을 모두 모았다. 그죠? 그 다음에, 요 부분이 이제 마신왕 멜리랑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, 요거를 이제, <웃음> 내가 보기엔 좀 약간 우리수예요들려드릴게 어, 어, 멜리 심장이 에스타로사한테 터졌었던 적이 있지 않았느냐. 아, 그래, 터졌었지. 어, 그래요. 그걸 표현한 걸 수도 있다 그러고 보니까 뭐 심장이 터지네 어. 자, 아직도 가능성이 완전히 없진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나 좀 가능성은 약해 보입니다 어, 그 다음에 이제 마신왕 젤드다 쪽 성전이고 10개의 계금이 모두 모였다 인데 요거가 젤 드리스 그니까 약간 젤 드리스도 그때 그어 자기 사랑하는 뱀파이어 여친이랑 이제 아빠가 이제 난데 해자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좀 아팠다 요렇게 야이 갈수록 무리수다 갈수록 무리수에 제가 보기에 근데 그런 의견도 있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단정 지어서 틀린 적이 내가 좀 있기 때문에. 이거를,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엔 좀 요렇게 좀 추려지는 것 같아요. 솔직히. 그냥, 그냥 이 틀릴 수 있다, 형. 그냥 솔직히 내 생각을 말해보자면 요세 정도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마신왕인데 이게, 야, 마신왕 말이 되냐 하는데 마신왕은 캐릭터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. 어,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이걸 적어 놔봤어요. 괜찮은 의견이었는데. 자, 요 의견은 요 계금이 10개 다 모여지는 것. 그것은 마신왕을 상징하니까 마신왕이 레이드로 나오고 선멸 같은 걸로 나오고 음, 요거는 마일인 것 같다. 요런 의견이 있었어요. 마일도 나오고 마신왕도 나온다. 요런 의견도 있습니다. 마신왕은 캐릭터로 나오는 게 아니, 아니라 요자석이 어떤 거대한 레이드. 같은 걸로 아니면 이벤트 레이드라도 어,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어 그러나저러나 전체적인 의견을 다 종합해 봤을 때 마엘이 거의 한 89% 정도는 되지 않나 제 생각에 너무 많이 잡았나? 한 79% 잡자야 어, 마신왕은 뭐 캐릭터로 나올 건 아니니까 일단 치울게요 뭐 지가 뭐 레이드로 나오면 나오든지 자 요렇게 보입니다 요정도 어떨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요 뒤에 나오는 글자들이 이제 아, 쿠폰 코드잖아요 쿠폰 코드 어떻게 넣나요 이런 질문도 많았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일곱 개 되지 공식 채널이에요 공식 채널에 들어가 보면 아, 커뮤니티란 있죠 7개의 대제 공식 채널 커뮤니티 란에 오면은 게시글들을 쫙볼수 있잖아요. 그 게시글에 보면 2일 전에 어 디데이 쿠폰 코드 공개 이렇게 있습니다. 쿠폰 코드 입력 페이지가 있어요. 요거를 클릭. 그러면 이제 자기, 자기 회원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이 회원번호 확인하는 방법 여기 또 자세히 나와 있어요. 게임 접속했을 때 중간에 이제겠죠. 계정랭크 타치하고요 그러면 플레이어 정보 탭에 가가지고 여기 넷마블 아이디라고 있어요. 막 복잡한 글자 이거. 고그 복사. 오케이? 그와 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야. 그다음에 이제 쿠폰 번호. 우리 뭐세 어? 가지 있죠. 지금 현재 세개 나왔는데 다섯 개까지 나온다고 합니다. 더 홀리 워10커맨드 맨츠 아, 그다음에 브레이크 하트 어 브로큰 하트. 이렇게 여기 세 가지를 어, 다 받아 먹으시면 되겠습니다. 오케이? 자, 좀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 내일 떡밥에서도 또 만나 봅시다. 굿바이. 버졌구나 몰라볼 만큼.